배스노보이 안녕하세요. 보이즈니다 잘생겼나? 오, 다 라이트. 지금 아마 그 친구가. 오, 오, 오, 오, 오, Jimmy Tunga j 지금 이 순간 태어나수 없다, 이 모든 것이. h 랑 r e I am 실까요 레고 노래 나와야 되는데 노래 e There go. It's o y now 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밤을 실제로? 새고 왔어요. <웃음> 정말요? 여기다! 크림! 네. 정말요? 크 제가 오늘 인생에서 처음으로 렌즈를 꼈습니다. 와. 저희가 소리바다 어워즈 첫 번째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지만 받게 된다면 정말 정말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블루 카페 가기 전왜 <웃음> 블루 카페시죠? 설명 좀 <웃음> 해주세요. 카페 시 블루, 색깔? <웃음> 블루 <웃음> 색깔이어서 블루 <웃음> 카페. <웃음> 아닙니다. 다른데 다 레드 카페잖아요. 그데 하지만 소리바다 바다를 뜻했는데 블루 카페. 네, <웃음> 저희는. 레드 컬러 샷, 블루 카펫 샷, 트 블루 컬러는 처음이에요, 바다의 상징적인 색깔이 블루라서 uh, yeah. 페일 컬 yeah. 블루 카펫 샷. 즈 어떤 가요 어? 포인트가 이서스펜더거든요이렇 yeah. 있으면 안 yeah.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이지않 보이지 않즈 형은 이보이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니다게 그, 그, 아, <웃음> 네. 저희 블루 카페 <웃음> 네, 맞습니다. 레드 카페지 아니 블루 카페. 블루 블루, 블루 카페 저희... 블루, 블루. 제 눈이 뿌연 건지 날씨가 뿌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미 okay. 야김 진짜 예뻐졌다 저보다 말랐어요 아,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밥 먹을 사람? <웃음> 짐 빨리 진짜요? 짐 시간 안치못 먹어 저 배고파요 <웃음> 주학년님이 <주황님의> 도라에미를 <드라이버를> 획득하였습니다 기를 <웃음> 옆에서 보다가 젖었어요 <웃음> 이니 테이프 주세 지금 빨리 붙여야 시간이 없던 어 테이프 빨리 붙여어야야 어, 놀래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2018소리바다베스트 이제... <웃음> 아, K-뮤직 어워즈 신한티상더 보이지? 미신보이즈 <웃음> 감사이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 너가봤대돼요 영광입니다. 2 0 소리바다. 너무 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입니다. 이거. 현재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습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f i r s 화보 촬영을 하러, 하러 왔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땅콩, 호두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촬영이에요 리요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가> 복실복실하구나. 상아지 이름은 해남입니다. 해남. 제가 해남에서 발견돼서 해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해남아 해남 갈래? 지금 약간 겁먹었어요. 저희 호다 땅콩이랑은 다른데. 호다 땅콩이는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좀 얌전한 것 같아요. 근데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할머니 춘이요 춘아 춘아 춘입니다춘이 자기 이름을 알아요 이러들은? 귀여워요 고급지게 생겼어요 땅콩오드랑 다르게 얌전합니다 몇살이요몇 살이에요? 오, <목소리도> 늘어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만에케이스를 해서 재미네요 즐기고 싶습니다. 즐기다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더비분들은 무슨 노래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실지 정말 그것도 궁금해요. 궁금하고 또 이제 어, 오늘 어, 이게 쇼케이스가 끝나면 은 이제 몇 시간 후에 또 엠넷 어, 사전 녹화를 하거든요 사전 녹화에 또 우리 더비 분들이 날 새고 오실 텐데 걱정이 되고요 이번에 무대 자신 있습니다 Right here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자신 있어요 자신 있고요 또 무대를 뒤집어 놓도록 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어 저희의 첫 싱글 앨범 The Sphere 쇼케이스 알죠? 이번에 또 주목해야 할 점이 드디어 지킬 게 안무를 보는 합니다아그치그 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오빠빠! 네, 많이 기회 주시고 저희는 이만 어,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2, 3, 4, 5, 6, 7, 8, 9, 저희 사랑스러운 더 b o y 만 r i 니다 t h e b o y s r i g h t h e r e 네, d o 한 시간 a r e 다 don't 더 a 분들 I d o n 한 care. I don't c 하 r 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 a r 습니다 o n 지 c a r 치지 말고 n t care. I d o r 하 I 둘, 셋, t right right e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오늘 파이팅 하겠습니다 도보이즈 파이팅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잘지켜봐주세요하 wow. L.O.U 대단히 되어서 입니다. L.O.U가 무슨 줄임말이게 요 l o, <목소리도> l. o. 안녕하세요. L.O.U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라이티어를 설명 녹화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새벽 4시부터 어, 열심히 해서 찍었어요. 네. 정말 예쁜 세트장과 함께 저희의 남치은쇼케이스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로 방송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연습생이기 때문에 더 해왔던 안무와 노래인데요. 펜카페에 글 읽어보면 너희도 좋다고 말씀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곡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루이할때 저희도 보고 두 번째 얼굴도 보고 안무도 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네. 스맹도 많이 해주세요 일찍해오 잘생겼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yeah. 이상형잘생겨서 나도 알아 이도게 you know 빠져들어 내게 예야 yeah, 첫방 무사히 끝냈습니다 yeah. 내일도 화이팅 그럼 더비야 나 보고 싶었어? 불태웠습니다 이 의상처럼 빨갛게 불태웠습니다 회팬분들도 응원봉을 빨간색으로 맞춰서 저희가 더힘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더비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눈 아시죠? 사랑합니다 더비 더비 사랑합니다 제 눈이 말하고 있어요 더비 주민이 한계가 있네. 비참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비트맨. 와! <웃음> 저희가 방금 MBC 코리아 뮤직 웨이브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열기들은 <웃음>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그러다가 yeah. 야외 무대여서 저희 더보이즈 더 힘을 받고 열심히 왔습니다. 네. 우와. 또 그리고 우리 더비 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네, 저희 활동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요. Right here 많이 스윙 돌아주시고 아 그까지 응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넘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지. 류지.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의 큐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의 에리입니다네 오늘 더 보이즈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아 어김없이 더 보이즈 멋있는 것 같아서 역시 실망시키지 음. 않는군요. 네. 아무튼 앞판까지 정말 우리 메인 댄서 큐 형이 정말 잘 이끌어 줬는데 저희 멤버들 정말 열심히 파이팅해서 수고했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저희 그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좀이다 보고 음악 준비 준비해서 들어봐요 안녕. 드라이리허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안녕. 라이프예요 저희가 여기까지 한 활동 중에서 가장 짧아서 아, 뭔가 아쉬,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은 저희 완전체 12명이 화리랑 같이 무대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음, 기뻤고 그리고 저희 12명 모두 다 안전히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번 라이트 활동을 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어, 감사드립니다 라이트업 끝! 또안 한다는 그소식에 슬픈에 또 조만간 좋은, 음, 좋은 곡으로 네. 찾아오는 걸로 사로잡았던 분들이죠 특유의 완벽 퍼포먼스와 빈틈없는 라이브 그대로 실력을 입증한 4인 사색 매력의 보이 그룹! 안녕하세요! FAST WITH THE BOYS! K-POP 대세 더보이즈 출연입니다 YTIO! 바로 여기! 더보이즈가 있는 곳이죠 출구 없는 더보이즈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바보니... 아, 지금 연수를 리허설하느라 한번 이제 총, 조정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너무 긴장했어 요요! 잘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수윤 씨의 깜 직접 응원해 주러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행 뒤에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저희 팬분들께 도 감사드립니다 완성에가까진이런 허리 <목소리> <목소리> 화이팅! 됐죠? <웃음> 이번 훈수 기간은 더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생각으로. 새로운 무대들을 많이 해서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어.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어. 또 이제 저희는 열심히 어. 준비하서 어. 장전을, 어. 장전을 어. 하고 연습 어. 하고 성장을 해서 더 좋은 모습을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준중 아빠 나끝 열심히 연하는 영훈씨 어디로가 가는 영훈씨 카메라 열째 로러 활씨 이런 오늘은 활이 없군요 현준씨 활씨는 언제 오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인기가요에서 마지막 어 이라이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활이랑 같이 1 2명에서 활동을 하니까 뭔가 좀더꽉찬 느낌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짧았지만 우리 더비 분들 덕분에 행복했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멋진 선으로 그래고더 멋진 더보이즈로 돌아가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막방이 좋아요. 저는 촉방이 좋아요. 저는 막방이 좋아요. 왜 촉방이 좋아첫 번째가 에너지가 넘치고 떨림이 있어요. 막방이 좋은 이유.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드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막방이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멋있게 쓸 필요 없는 가 있어요. <웃음> 더보이지워요 아, 아. 좋기도 하고 출연하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다음 앨범도 빨리 준비해서 나올 거니까 열심히 연습해서 더 멋있는 더보이즈로 컴백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항상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긴 아쉽네요. 안녕. 열심히 준비해서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지혈이 이렇게 5주 차례 했는데 끝이 났습니다 안 끝날 것 같던 라이트웨어 활동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더비 분들 못 보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겠죠? 저희 더보이즈도 더비 여러분들을 뵙기 전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그냥 그냥 다 열심히 해서 너희 분들 찾아뵐게요 알겠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웃음> Back to the v o i c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빨리 지나갔던거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면서 무대도 많이 서게 되고 어,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더빙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응. 빨리 지나갔어요 왜인 아세요? 응. 저희가 디리어 활동을 8주 동안 했는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 마이크처5주밖에안같어요 진짜 짧았네 그리고 이번 활동이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응원을 열심히 맞아요. 해서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너무 신나서 해가지고 더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이번에 활동하면서 진짜 저희 열2분 모두 다더 성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성장한 것 같아요 또 조만간 또 멋진 곡으로 찾아가야죠 네. 맞아요, 다아가죠 저희가 방 오잖아요 진짜 금방 올테니깐요 맞아요 여러분들 네, 네. 기다려주세요 어디 오케이. 가지 마시고 기다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네. 되 많이 해주세요 <웃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블이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